청약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기다릴까? 할까? 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좋겠죠 저희가 6월달에 청약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곳들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내진마련 꿈을 함께합니다 살치시라 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대표님 네, 네. 공중파 이런 곳에서 뵙다가 네, 옆에서 뵈니까좀 네. 낯선데 지금 두 번째 촬영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도 해 드릴까요? 아, 아예 해주셨어요. <웃음> 제가 네 곳을 선정을 했어요. 네, 왜네 그렇게 곳. 많이 했어요? 더 할까 하다가 줄였습니다. 아, 아 줄인 거예요? 아 예, 줄인 겁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가 현대 프라이스 소사역 더 프라임이라는 네. 네. 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름이 너무 길어요. 요즘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현대 더 프라 현대 이스소사이어 <웃음> 프라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아, 네, 네, 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집에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 아기 어려, 이름이 어려운데. 아기야, 너집 어디니? 현대 프라이스 소사이어 <웃음> 프라임이요. 어디라고? 아, 아, 아, 못 찾아오죠. 아, 아, 네. 그럼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 예, 최근에 아파트들이 네. 이렇게 좀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잘하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좀더 이렇게, 이렇게 외우기 많이 늘어났어요. 뭐 촬영하면 네.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라는데, 네. 가장 제일 어인입니다. 네.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엔지을 많이 내거든요. 제일 난코스입니다 네. 저는 그냥 이름 좀 쉽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조금 긴 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네. 길고 또 어려워요. 프라이드스. 네. 이름은 렇게이 멋집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급하게 수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 아 예. 네. 네, 이제 소사역에 분양을 하는 네. 단지이고요. 부천. 네, 부천입니다. 네. 면적은 70에서 74까지 있고요. 분양세대가 160세대. 아, 네. 세대수가 네. 조금 작긴 하네요. 소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오, 역세권이다. 네, 청약 정지. 좀 작죠. 작아도 네, 네. 역세권이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장점이네. 네. 네. 네. 장점이네. 네. 그래서 자랑하는 게 이제 이런 제이 인프라가 있다. 무슨 인프라? 아, 예. 병원. 아, 병원. 네, 병원. 네, 네, 네, 병원 있고. 그리고 소사역도 가깝다. 그렇죠. 역세권은 분명한 장점이고요. 병원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자주 안 가면 좋은 곳. 아, 그렇죠. 병원, 경찰서, 법원. 맞네요. 네. 초등학교가? 음, 부원 초등학교네요. 네, 초등학교가 있, 어, 조금 있, 아쉽긴 하다. 네, 조금 이제 거리가. 초등학교는 네. 좀 가까울수록 좋거든요. 그쵸. 초등학교가 가까우면 아마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졌을 겁니다. 아, 또 그런 게 있겠네요. 네, 인프라가 사실 네. 역세권이긴 한데요. 다른 주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음... 인프라가 좋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학교가 좀 아쉽다, 음... 뭐 아니면 지하철 예약하고 거리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만족한다면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뭐 면적도 좋고 다 좋으면 가격이 비싸겠죠 강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격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학교가 좀먼 거는 아쉽지만 제 생각에는 분양가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만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드는 사이에 네. 공고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전용 74가 74. 6억 6천 네, 인데요 이 네. 일대가 아무래도 신축단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음, 비교를 조금, 좀 해봐야겠죠? 네, 조금 멀리 있는 여기하고 지금 비교를 음, 했는데요 푸죠? 르 네네네 네네. 네네. 여기가 11년차 아파트예요 와우 네, 조금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네요 <웃음> 그렇죠 왜? 입주 연도가 중요하니까 네네네.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쯤 되면 한 10년 이상 차이가 벌어지니까 네네. 그 부분 또 음.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세대수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여기가 조금 더 큽니다. 네. 가격 시세를 보니까요, 우와. 아, 거래가 5개월 만에 됐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8억 5천이네. 네,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84죠? 네, 네, 이거는 84 가격입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가격 비교할 때는 74고 이제 84잖아요. 네, 직접 비교가 안 되죠. 단순 네.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가 네. 그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음... 좀 비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분양가가 6억 6천이잖아요. 네네. 6억 6천이면 6억 6천 나누기 74제곱미터죠. 네네. 74를 나누면 제곱미터당 891만원 정도 나오네요. 음. 그럼 이걸 8,4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8,4로 곱하면 7억 4천, 7억 5천 정도 나옵니다. 아, 그냥 가를 환산하게 되면 그렇죠. 7억 5천, 5천 정도인데 프루지오가 네. 프루지가한 네. 8억 5천 정도 나오잖아요. 물론 어, 그렇죠. 세대수가 좀 크지만 음. 입주 연도 차이가 나니까 서로 네. 상쇄된다라고 본다면 네. 저는 가격 경쟁력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음. 보여지고요. 네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게 이제 네. 실거래가 그래프가 있잖아요. 실거래가 그래프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한 5년 정도 2017년에서 한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한두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두 배. 아, 2017년에서 22년까지 5년을 부족하니까. 5년 동안 네. 올랐는 가격을 보면 두배 정도, 두배 이상 아, 오르면 오. 시장 가치가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두배 이하로, 네. 1.5배, 1.3배 수도권에서 그 정도 올랐다면 좀 많이 안 올랐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파트는 한번 보자고요. 네네. 가 얼마나 올랐냐? 2 0 1 7년 정도에, 네. 3개년만 한... 보면. 4... 조금 음. 넘었네요. 그저 그렇죠? 4억 네네. 중반 정도 간것 같아요. 4억 네네. 중반에서 지금 한 8억 5천까지 갔으니까 두배 갔다. 그쵸? 그렇죠? 두배 음. 정도 갔으니까 시장 가치가 괜찮다. 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은 들어요. 아, 그러면 프루즈오가 고르니까 네. 이 아파트들도 또 앞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장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음. 제가 볼 때는 두배 정도 올라갔다면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탄력성은 가지고 있다. 음. 따라는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주변 단지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올라가면 같이 따라갈 수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강남도 침체가 되고요. 다 네. 침체가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음.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올라갈 때는 시차는 있겠죠. 음. 서울 강남이 먼저 오르면 뒤늦게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음. 기다려다 보면 5년 동안 좀 늦게 오르고 빨리 오르는 차이지만 두배 정도니까요. 저는 음. 시장 가치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어꽤 긍정적인 평가시네요. 위치가 좋으니까요. 아, 그리고 가격 좋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음. 확분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면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주면 괜찮겠지만 네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음. 현재 프라이스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프라이스. 네. 네.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웃음> 그러니까요. 네. 음. 하나를 더 저희가 아, 시세를 바크요? 해봤습니다. 어, 네. 어, 얘는 좀괜찮네요 네. 얘는 20년, 3년차 어, 아파트고요. 어, 세대수가 음. 조금 이제 299세대니까. 어, 비슷하네요.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지금 여기가 어, 5억인데 이건 전용 5구. 네. 네. 어, 계약일이 2020년 11월에 계약이 되고 없습니다. 계약이 그 근데... 없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단지가 사실 비교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네. 2020년에서 인천, 부천 지역들은 2020년, 2021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세는 5억 천더할것 같은데요. 이게 또 4층이잖아요. 아, 그죠 층이 4층이 4층이기 네네. 때문에, 로얄층하고 비교해보면, 어, 11월 12일에 6억 천에 계약이 됐네요. 4층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억 천에서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5구가 6억 천이니까, 83면은 아까 그 정도 가겠다. 그렇죠? 다시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네. A few moments later. 7억 7천 3백 정도 나오네요. 그쵸? 이게 2년 전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2년 네. 전 가격하고 비교해도 지금 가격이 우리는 6억 6천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수도 비슷하고. 네. 새 아파트고 위치도 아까 프로전은 위치가 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비교 직접 비교 조금... 비교 사례에 분석법에서 분석하려면 거리가 좀 있어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네. 경우는 오히려 더 음.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가격 경쟁력은 좀 있다라는 판단이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어, 알겠습니다. 음. 어, 이거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았네요. 네.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역세권이니까. 네. 어. 초등학교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네. 인프라도 그렇고요. 걔들이 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안 했겠죠. 안 했겠다. 네. 제가 네. 건설회사라도 네. 초등학교 가깝고요. 주변에 뭐, 인프라 같은 게좀 좋다라고 한다면, 자라도 한 7억 5천 정도 음... 했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을 좀볼 텐데요. 네.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네, 가점 75%, 추첨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드리고 더 아쉬워질 것 같은데, 네. 네. 네 부천, 당에 네. 마감입니다. 에요. 네. 그래서 부천 하시는 네. 분들은 참고하시면. 어, 청약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 오, 정도 평가는, 네. 좋네요. 네. 자 다음 단지 네. 네. <웃음> 네. 더 퍼스트 시 송도라는 와, 이번에는 송도. 나 아, 이번에 송도. 네. 네. 송도동에 분양을 하고요. 네네. 3구에서63 네. 좀 작네요 면네 면적이 그리고 세대 수도 작습니다. 세대 수도 작네 근데 네. 주상복합 같네요 사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위치는 여기고요. 네. 그리고 위치 좋다 그죠. 네 위치 네. 이쪽은 이제 분양 이미 거의 끝난 곳이잖아요. 네네. 네. 네 요즘은 이제 좀먼 곳에 차로도 뭐 15분, 20분 음. 가야 여기 나오는 곳에 분양하고 있는데, 여기가 송도에 또 좋은 지역이잖아요. 학군도 아, 좋고, 네. 지하철역도 이 정도면 초역세권은 아니더라도 네. 여기는 이용할 있죠? 수도 있고요. 네. 인프라도 좋고요. 학원가도 네. 좋고요. 일대가 또 학원가도 괜찮다고 하요 학원가도 좋아요. 여기 네. 학원가 좋은 지역이고, 음. 국제학교도 옆에 있잖아요. 네, 여기 체두의 국제학교도 아, 있고요. 있고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문제지. <웃음> 네, <웃음> 국제학교 보내면 좋은데, 네. 아무튼 국제학교도 있고, 인프라 좋고, 교통 네. 좋고, 인프라 좋고,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음. 좋은데 이제 세대수가 좀 작은 부분이 그게 조금 좀좀 아쉽습니다. 땅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나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뭐 땅이 넓었다면 벌써 네. 뭐지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만약에 대단지였다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음. 네. 아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 그럼요. 거네요. 가격이 반영되어 있어. 요 세대수가 작으니까 네.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아직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가 모릅니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시세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 네. 밑에 주변 시세죠? 주변 시세. 네, 네. 네. 여기가 분양 예정지고 여기가 네, 네. 이제 시세 비교 단지인데. 네. 어, 브랜드 스위트... 아파트는 아닙니다. 스위트리아. 스위트리아 들어봤습니다시고 네. 네. 6년 차. 아, 그리고 세대수가 네. 48세대 이야, 너무 작다. 조금 작죠. 네. 네. 아파트 세대수가 48세대면 이제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정확한 통계를 뽑아내기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음... 아 편차가 좀클것 네. 같습니다. 네. 음... 여기가 지금 19평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어,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네네. 네. 지금 4억 7천이 최고가긴 하네요 64 타입이 네. 이게 19평이라고 했네 그러면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4억 7천 네. 4억 7천에 공급면적을 나눠보죠 이게 평당으로 하고 싶으면 평당을 나눠도 되고요 제곱미터를 네. 하고 싶으면 제곱미터를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19평을 하면 19평 평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네. 그럼 2400 평당, 평당 2400만원, 2500만원 수준으로 네네.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평당이 좀 익숙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평으로 해야 느낌이 좀 오거든요 아, 그래서 네. 평당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음. 정리를 쭉 해가지고 내 타깃 아파트, 비교 대상 아파트를 정한 다음에 제곱미터당 가격, 평당 가격을 해서 엑셀로 쭉 돌려서 비교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곳이라면 그 주변 일대 시세를 그렇죠. 식으로 비교하시거든요 를 그러니까 입주 연도가 비슷하든지 네네. 세대수가 비슷한 단지들을 음. 몇개 골라서 네네. 제곱미터당 가격, 평당 가격으로 좀 계산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죠 왜냐하면 아. 뭐전용 59가 있을 수도 있고요. 74도 있을 수 있고 84, 뭐 100일 단순 비교하기 느낌이 안 네네.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 가격이 비싸네 라고 하는데 평당이나 제곱미터당 음. 가격으로 하면 또 가격이 또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오. 좋겠고 네. 비고란 하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뭐 초등학교 가깝다 지하철역이 가깝다 이런 비고로 넣어 두시면 분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 시세 비교 단지를 넣었는데요. 바로 옆에 십사 단지가 네, 있습니다. 두개 네, 가깝네요. 진짜 하버뷰 네, 좋습니다. 네. 12년차. 요 차가 좀비슷 네, 네, 9억 5천. 오, 9억 5천이면 딱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아까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네, 40평이네요. 네, 40평이라는 걸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이왕 하는 거 평당으로 또 계산해 볼까요? 2375원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당으로 비교하니까 어... 어, 어, 이게 가격이 좀 다르네 라고 네. 생각이 들지만 평당 가격으로 하면 음.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입주 연도 차이도 나고요 브랜드 네네. 차이가 나니까 서로 균형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시장 가치는 정확합니다 가격이 비슷한데 이쪽이 브랜드인데 라고 하면 뭐 위치가 좀안 좋거나 음. 인프라가 안 좋거나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절대 나혼차 독불장군처럼 가격이 막 형성되지 않거든요 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네. 가치는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분양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음. 예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호 이하로만 나올 것 같고요. 가점 어. 100% 이렇죠 어. 그리고 인천은, 그러니까 송도 지역은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청약이 네. 가능합니다. 2년 거주 50%. 네, 네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 고향으로 넘어왔네요. 네, 고향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네네. 네 점점 소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송도 네, 찍고 네. 이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B5 블럭이고요 네. 전용 8사, 중향세대는 331세대 네. 일반적으로 이제 4인 가족이 거주하기 좋은 평형 아, 가장 선호도 거. 높고요 네네. 가장 수요층도 두텁고요 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평형이기도 아, 합니다 네. 제가 다 살아봤거든요 아, 25평부터 34평, 네. 50평 대까지 살아봤는데 네. 34평하고 저는 39평이 제일 좋더라고요 클속 좋지 않습니까?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아, 와이프가 짜증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웃음> 뭐 네. 가정부를 넣어주든가 이러기 네. 뭐 때문에 너무 평수를 늘려도 네. 좀 곤란합니다. 아... 네. 네, 위치를 살펴보면은요, 지축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깝네요 네. 네. 네. 실제로 제가 ]군요. 걸어도 가봤는데 네. 금방 갑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역세권이고요. 와, 전 이게 네. 마음에 든다. 역... 초등학교, 중학교. 아, 초등 초등학교, 네. 중학교도 네. 가깝습니다. 학교가 가깝네. 학세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상업지구가 있어서, 네. 역갈 때, 이쪽 괜찮죠? 편하겠죠? 너무 좋은데? 네. 아, <웃음> 역도 좋고, 학교도 좋고, 편의시설 네. 좋으면, 브랜드도 좋잖아요. 어, 그쵸. 그렇죠. 브랜드도 입회, 좋죠. 브랜드죠. 이 편한 세상이니까. <웃음> 단점이 뭘까? 가격이 비쌀까요? 어,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후분양단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아직 나오 주변 않았습니까? 시세 대비 네. 약간 아쉬운 정도? 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애매한 그 애매한 수준? 절묘한 수준으로... 수준, 네. 수준을 맞추지 네. 않을까? 음... 그이 담당자들은 그게 일인데 뭐밥 먹고 사죠. 그렇죠. 자, 이제 시세를 볼 건데요. 자, 바로 옆에... 프로지오하고 네. 비교를 했네요. 네. 프로지오. 바로 옆에 이제 프로지오가 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적절하네요. 바로 인근에 단지와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네네. 입지도 네. 지금 거의 비슷하죠. 네. 세대수만 빼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4년차. 음. 852세대. 새 아파트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10억. 와우. 입니다. 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2층이네요. 2층에 10억이면 조금 네. 더 내려가 보자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11층이 12억 3천 도 있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별로도 차이가 나고요. 음. 타입별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잘 선택을 해서. 잠깐만요. 아, 그러면 여기서 시세를. 네. 10억으로 봐야 돼요? 12억으로 봐야 돼요? 저는 저층은 뺍니다. 아 저층은 빼요? 저는 계산할 때 10층 이상만 계산하거든요. 을 아. 저층은 아무래도 네. 이게 잘못하면 오차가 너무 커질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10층 이하 빼고요. 10층 네. 초과 또는 네.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타입도 봐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음. 좀더 여유가 되면 타입을 보면 판상형 구조 있잖아요. 네네. 타워형처럼 뭐 이런 아, 구조가 고 구조 그래서 발코니 창을 열고요. 주방 창을 열면 맞바람 칠수 있는 아. 포베이 구조. 포베이가 네. 이제 거실이 있고 방이 일렬로 이렇게 네네네. 배치된 구조를 네네. 기준으로 해서 저는 시세를 잡습니다. 아. 뭐, 동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이면 저는 중간동 기준에서 봅니다. 그걸 로얄가동으로 이제 치시는군요? 네. 특별히 지하철역이 바로 코앞에 있어. 아니면 조망권이 너무 좋아. 음 그러면 앞동이 로얄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정숙성이. 아, 가운데가 보면, 좀, 좀 조용하거든요. 조용하거든요. 아 그래서 가운데동에 또큰 평수도를 또 많이 배치하기도 합니다. 좀음 조용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돈까지 비교를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음. 귀찮아. 그냥 네네. 그 정도 안 할래 라고 한다면 그냥 10층 이상 정도 음. 타입 정도만 보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12억 정도 네. 저는 다시 면적은 대신 여 12억 정도 보요 12억 3천이면 네. 면적이 33평이네요. 네. 9평이? 평으로, 평으로 할까요? 네. 네. 평으로 보죠. 3,700 정도 나오네요. 평당. 음, 그러네요. 그러면 평당 3,700이니까 우리 이 편한 세상도 저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됩니다. 이거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나오면 우리는 그럴, 좋겠죠. 그럴리가 없습니다. 아, 창작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웃음> 좋고 그럼 네.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서. 음... 그림의 떡입니다. 아, 또 그렇게 만약에 하네요. 엄청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네. 주변 시세가 12억인데 8억에 나왔어. 어, 완전 로또죠. 로또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관심 없던 사람들도 어 나도 해봐야지라고 음. 해서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올라가고요. 나한테 안 온다. 다 몰려. 그림의 떡입니다. <웃음> 그래서 결국에는 네. 뭐 가점은 당연히 안될 거고요. 음. 내가 점수가 뭐 만점 정도, 가점 점수가 70점 이상 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가점이 한 40점 밖에 안 돼. 이런 분들은 이제 추첨 물량으로만 음... 해야 되는데 추첨이 되겠냐고요. 음... 전생의 나라로 구해야지. <웃음>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해봤는데. 아, 하나 더 했나요? 네. 네. 지축력 네. 북한산 유보라라는 음... 단지입니다. 이거 똑같이 32평으로. 반도건설? 네. 네. 4년차 똑같이. 네네. 여기는. 거래가 어... 9억 6천인데 5층 5층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뭐... 5월, 4월이니까 큰 차이가 네. 없으니까 28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십이억 팔천이면 아까와 비슷하네요. 어그러네 워낙 많아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세인가요. 음... 어, 그래서 특정 단지가 뭐더 좋다. 위치를 보면 저는 프로듀어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네.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음... 때문에 이 변화세상도 음...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그 분양가 책정하는 담당자라면 음... 이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살짝 낮게 음...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걸어가 보면 지축역에서 거리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듭니다. 가격이 네. 이정도고요 절대적으로 유리하면 가격 차이가 낮겠죠. 음... 그래서 그쵸. 저는 이 정도 비슷하게 약간 저렴하게 높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센텀 가든 이제 분양가 음. 뭐 아직 안나왔으까 모르죠. 네. 그래도 기사 같은 걸좀 찾아보니까 네네. 네. 7억 정도로 와우. 나올 것 같다고. 와.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데요. 그 그러네요. 그렇죠. 로또. 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네. 7억인데 주변 시세가 1 2억 가까. 그, 그렇죠. 네. 아까 10억 넘고 어그 동이나 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단순 계산해도 3억 정도. 만약에 7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좀더 높아질 네. 수는 있겠지만, 아 1억이 어디야? 어쨌든 어 그러면은 진짜 대표님 말대로 씀하신 메리트가 있고 전세계 나라를 구하면. 그렇죠. 이건 네.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음. 와경쟁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음. 아파트도 잘 지었잖아요. 음. 네네. 제가 지금. 잘 지었다는 정보를 좀 입수했거든요. 아, 어떻게 어떻게 어디서 입수하셨어요? 아, 관계자한테 제가 아, 좀 <웃음>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조사도 아 하고 좀 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쓴단지군요. 그렇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음 내부적으로. 그런데 분양가까지 저렴하면, 와, 경쟁률이 너무 높겠는데요? 자, 잠깐 여기에서. 혹시 뭐 저희가 금전적인 뭐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받고 그걸... 싶습니다 아, 네 연락 좀 주세요 연락이 네. 없습니다 그럼 네. 네. 받고 싶은데 안 받고도 이렇게 합니다 네. 네. 근데 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같아요 아 네. 어, 우리가 이렇게 방송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빨리 청약 준비를 좀 제, 해야 되지 <웃음> 네. 근데 집 있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가점제 100%입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집 네. 있는 주택자는 네. 네. 마음 네. 놓고 양보를 해야죠 아, 네. 주택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들 <웃음> 그거 말해요 돈좀 감... 벌자고 뭐. 이렇게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세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도 음. 아,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되네다 아, <웃음> <웃음> 네. 심포더 같은 그런 거. 네. 네, 맞습니다. 센텀가든은 전용 8호 이하 전용 아... 100%니까 같이 가점비 100%다. 100 네, 수도권 50%가 있고요. 네. 네. 경기도 20%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지입니다. 오, 이제 남쪽으로 왔네요. 네, 봉담자이. 아... 음. 전용 59에서, 59에서 네. 112, 네. 전용 112니까 대형평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이쪽 대형평사가 좀 이, 있죠. 네. 네. 분양세대도 아, 네. 큽니다. 오, 어, 그렇네요. 단지도 네. 꽤큰 편이고요. 네. 조감도만 봐도 큰게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규모가 웅장하네. 자, 여기가 예정지이고요. 네. 어. 와우, 중. 여기가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곳은? 좀 아쉽습니다. 공담이 네. 택지지구이긴 해요. 네네. 택지지구 아니면 괜찮은데 여기는 택지지구에서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인프라가 좀 아쉬운데 네네. 물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프라가 주변에 좀 갇혀지긴 하겠지만, 하겠죠. 네. 갇혀지지만 그래도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쉬운데, 뭐, 다행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래도 도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는 음. 있겠네요. 봉당고등학교, 1고등학교도 있고요. 와우중, 와우초. 아, 이름이 와우. <웃음> 너무 좋은데, 와우. 이게 아마 지역 이름이 와우인가 뭐, 뭐, 있어요. 아... 지역이 있어서, 와우! 이게 아니고요. <웃음> 지역 이름을 네. 땄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어, 저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음. 와우. 자, 여기가 예정지구요 네. 그다음에 시세 비교를 여기랑 했는데 네, 네. 25평. 네, 이거 25평이네요. 4년차. 네, 1100세대. 네, 가격은 어, 적절하네요. 4억6 0 0 0이요1 5층이면 비교 대상이 괜찮네요. 평당 얼마인가요? 1,8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평당 단가를 보니까. 이 일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네. 아마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음... 여기 새 아파트이니까 조금 더 유리하긴 하고요 네네. 좀 오래된 지역으로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음...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아마. 음... 네.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준다 아... 어,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뭐 금리 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 뭐조정기가올 수도 있고요 유닛이니까. 고압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들 올라가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좀 따라서 올라가는 간다라는 음... 판단이 됩니다 아, 워낙 저렴했네요 그쵸 네, 네. 그냥 이 시세가 네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화성 네. 100% 고요 네. 추첨도 아... 있습니다 대신에 25% 어, 네. 70% 초과 있어요. 물량 중대형은 70% 네네. 추첨 물량이 많고요 어, 중소형 단지 85% 이하는 추첨이 25% 그러니까 음. 집이 있는 분들도 1주택자들도 청약을 해도 될 텐데 좀 따져봐야겠죠 는 내가 진짜 필요하냐 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이 상승기 초입이야 그래서 무조건 선당후공 무조건 음. 당첨이 되고 후에 고민해도 되는 분위기라면 무조건 투첨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내가 집은 하나 있고 어, 북남자인 라젠드보다더 좋은 집이 하나 있는데 추가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따져봐야죠 금리가 음. 얼마나 오를까 과도한 네네. 상승에 대한 피로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 저는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저 그게 제일 위험해요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내가 설마 되겠어 라고 해서 집어넣었다가 아, 당첨이 되어버리면 당첨자 관리 대상이 되고 뭐 재당첨 제한이 걸려버리고 나중에 아. 혹시라도 3기 신도시 할때또 영향을 줄 수도 음.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도 내가 필요할 때 지금은 이제 묻지마 청약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하고 작은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때 이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일대 생활권이신 분들은. 어, 그럼요. 어, 관심있게 보는 게 좋겠죠. 네네. 네, 습니다. 분야가 뭐, 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어,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너무 힘드네. <웃음> <웃음> 네. <웃음> 너무 빡셔. <빡세웠어. 웃음> 아예 저희가 주가미세가 나는 바람에 네. 촬영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촬영 네네. 했는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아 굉장히 힘들었고요. 아, 있습니다. <웃음> 데 굉장히 재밌고요. 아, 예. 어떻게 됐든지간에 좀 유익한 정보를 네. 사실 우리가 이게 뭐 협찬을 받거나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기 아, 때문에 네. 순수 정보 전달 방송이기 때문에 나름 보람도 있고요. 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어, 갑자기 또 훈훈하게 네. <웃음> 네. 마무리 는 항상 훈훈하게 <웃음>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늘 출연하신 김인만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